둘, 셋, 동무, <둥무>, 브릿. <웃음> 안녕하세요, 시첸입니다. <guy is> <웃음> <J jay> <웃음> <웃음> 네, 오랜만에 민재휴준 둘만의 PMG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 그렇죠, 그렇죠. 샴만데드님과 자스미버님이 부르신 <웃음> 몬스터 이라는 노래를 <웃음> 커버해서 PMG로 촬영하려고 합니다. <웃음> 일단은 그대로입다 데뷔 후에 저희가 서클로 마무리 했잖아요 네. 데뷔 전이 전에. 그 데뷔 전이죠, 네. 네. 데뷔 전에 서클로 마무리 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컬 라인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PMG를 준비한다는 게 엄청나게 또 재밌었고 네. 많이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어? 네, 네. 요 <웃음> 저는 아무래도 저스틴 기보님의 음색을 따라하지 않았나대합니다 음 저는 제 힘이 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노래도 힘이 약간 느껴졌는데. 네 아무래도 데뷔 후에 저희 노래 첫 노래 PMG다 보니까 데뷔 전과 데뷔 후에그 약간 스킬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약간 여유로워졌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했다시피 데뷔 전과는 다르게 저희가 또발전도 많이 했고 어, 성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노래를 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네. 그거를 좀 많이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피오님 파트를 카피를 하면서 가사 해석을 봤는데 두 번째 부분에 I Have a Big Dreams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이제 뜻이 콘서트나 그런 공연 같은 그런, 그런, 그런 느낌이라서 재밌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민재 오랜만에 이준의 피임증니까요 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